안녕하세요. 페이스란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란성형외과 안면용곽수술의 계획인 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뼈를 많이 자르면 어, 얼굴이 많이 갸름해지거나 많이 작아진다라고 어,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실제로 우리는 이제 자른 뼈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른 뼈에 반응한 얼굴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최종 결과물은 자른 뼈에 대한 얼굴의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 반응을 무시하고, 그냥 무턱대고 턱뼈를 많이 자른다고 얼굴이 많이 작아지거나 많이 자름해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넘어서서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거나 늘어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자르는 건 안면 중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